제안이요. 제안을 받았을 때는 감사했죠. 일단 어쨌든 좀팀 성적이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또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좀 책임감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한좀 기분 좋았어요.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딱 얘기했던 게 모든 선수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프로 선수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만 한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Trato, trato de no pensar en eso, pero cualquier jugador le gustaría ganar MVP. Sabes que trabaja duro para eso, pero para mí lo más importante es salir a dar lo mejor, salir a ayudar al equipo a ganar, no enfocarte solamente, especialmente en tus resultados, solamente salgo ahí a dar lo mejor para que el equipo gane.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뭐도루 시도할 때마다 열심히 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내년에 또 하면서 또이 기록을 더 깨고 싶은 생각도 들고. 8, 9월 이제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타격 코치님들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많은 얘기도 나누고 직접 스윙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다치고 나서 재활을 하고 하면서 좀 힘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뭐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재활 끝나면서 이제 운동량도 조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힘이 붙어서 그게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냥 승보다는 점수를 계속 맞았으니까 많이 맞아 나왔고 그 맞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느라고 봐봤죠. 한편 타자들이 중심에 맞아 나갔던 공이 많아서 좀 최대한 중심이 안 맞추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날도 뭐, 뭐, 승했다 기보다는 그냥 이제 변화가 섰던 부분에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길어졌지만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며칠간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좀 감독님께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상황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준비만 잘 해놓으라고 해서 그 때도 중요한 순간에 타석 들어가게 돼서 내가 끝내겠다 야 이런 생각으로 좀 카운터를 좀 유리하게 끌고 와서 제가 좀칠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던 게그 그런 끝내기 안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홀가분한 것도 있는데 에, 오묘한 그런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1승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풀타임 한 시즌을 뛰면서 뭐 작년보다 많은 이닝, 작년보다 뭐 많은 승수는 아니더라도 좀더 좋은 성적을 냈어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10승은 했지만 작년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뭐좀 아쉬운 감정도 좀 같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KT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600경기 때도 KT전이었기 때문에 뭐어 자신감은 있었고. 그 700경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았고 그냥 똑같이 등판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기 때문에 그게큰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포수로서 했던 기록이 가장 기억남는것 같아요 포수로서 처음으로 2,000 경기 뛰었던 거랑 2,000 경기 3,000 루타 그것도 포수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수로서 처음 일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초반에 부진할 때그 어린 친구들이 잘해주면서 좀 마음이 편했고요. 또 반대로는 아 나도 이제는 내 자리가 없구나. 좀더좀더 좀더 노력을 해서 이 친구들 경쟁해서 내가 이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참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인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예. 어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또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우 형은 또 다른 식으로 풀어가고 또 재성이 앉았을 때는 아, 또 저렇게 Having this kind of organization and just the reputation they have in the KBO and the history they have as a team to be able to have something like that to be able to be in the history of an organization like this, no matter what the accolade is, is is a very big honor. So the fact that I was able to be part of that and my name for at least right now, is, is in the history books with this organization. That, that's, a, that's an honor that i a definitely hold dear in my heart. i t l l h n I l e t the e d l e f i h a r e n t h e n i t e r y h a e e r o l d d that t h e a e r r e in the m y r h e r a r o t of excited. I feel like they give 잘 막아줘서 방 n 율이 기록되고 있는데 형들이 k 많이 놀리는 o t h e r s <laughs> and s 고본 t 점수는 악 r e a 만든 t 고많 e 놀리시는 e 그래 o 이 기록을 l 지하는 e 는형들이 o 동생 e 뒤에서 n 막아줘서 t h e n t r a e e r o d 방울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펠! <웃음> <웃음> Desde el primer día que yo llegué aquí al equipo, eh, fui una de las per, la primeras personas que, con un gran ánimo, eh, siempre e s t a b o ahí apoyándome en las buenas, en las malas. Me ha dado muchos consejos, creo que de la cultura de aquí, de, de la comida. Y siempre está en comunicación conmigo. Creo que p a r t a del gran éxito que he tenido. Creo que la s i u d a d de, de esa persona que me ha ayudado bastante. Es great. They're, they're both such amazing people. Players, teammates, but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men. Like, they're, they're both amazing men. Um, and obviously, they both work super hard. They're super hard workers, are super disciplined. They both want to win. And I think that's. speaks in volume the way they played the game. Me and Pirella clicked right out of the gate.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me and Suarez actually know each other from Tokyo, so we were able just to jump back in where we left off there. But I mean, you couldn't ask for two better guys to play with. It's great because they played together last year. I played with b a c h in Japan. Pirella and I met when we were like 15 years old, so the relationship, like we all know each other, so. It makes this relationship way better when you already know the guys. Incredible, incredible. I think eh, the passion of the fans here in this league is incredible. And being here a d being able to see and feel Durante los juegos se siente genial, se siente increíble y creo que es una experiencia que inolvidable. Siempre la voy a llevar conmigo, siempre voy a estar agradecido con los fanáticos de los Samsung Lions por el apoyo y de verdad que se siente increíble. 아, 제 응원은 막 그렇게 사석 들어왔을 때 집중해서 못 듣는데 다른 선수들하고 팀 응원가에 저희 나라에 있을 좋은 거 같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써왔거든요. 한 번도 바뀜 없이. 근데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또 팬들이 제가 타서 나올 때제 음악에 맞춰서 환호해주는 그것도 좋고, 다 같이 리듬 타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고, 굉장히 좀 설레고 좋았습니다. 팬분들께서 이제 막 그렇게 응원가나 등장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퍼포먼스가 제 스스로의 김태군 선수라는 이 예. 그러니까 Throughout the three years, but especially this year, I've made it clear just how much I cherish our fans. Um, and I'm, even last night, I was talking about it. Just they make it so much fun to play, especially in Lions Park. Um, but they travel all over the country to watch us play, and they're cheering no matter where they are. But especially being here at Lions Park and just like with our cheer captain and our, and our cheerleaders doing their thing like they're so good at their job and then mixing in the fans with the songs and the dancing and just the sound it's just so much fun to play in, in, in front of these guys like you can't ask for anything more as a ballplayer. It it's so much fun. That's my dude you know I'm still bummed that we haven't had a chance to dance together or do something on stage uh, I, i think that'd be a lot of fun we had talked about that uh, before but we haven't had a chance to make it happen but i i think it'd be a lot of fun to you're my boy you know what you're the best by far i mean the way you are in this league man you just you're so good at your job but man it's so much fun to watch you you're the best 원동력이죠 100%, 200% 뛸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죠 제가 야구하는 이유? 경기를 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자부심 느낄 정도로 네. 제가 무관중 경기도 해봤지만 네. 팬들이 없는 야구 경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하나 삼진 하나 잡을 때 함성을 내주시는 모습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계속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한 번씩 관중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팬분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연세사인마라는 별명도 팬분들이 지워주셨고 별명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조금 얻은 것 같아서 그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그 야구장 가득한 팬들이 코로나 때는 조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팬분들의 소중함을 알았고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약간 힘 저를 다시 뛰게할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존재 야구장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제일 감사한 분들이죠 사랑이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요말 그대로. 네. 감사하죠. 야구를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Todo sin los fanáticos creo que un equipo sin fanatíca no sin no es equipo. Creo que los fanáticos hacen todo durante el juego, durante la temporada y el apoyo que hemos recibido de ellos aún así no, no hemos p i d o estarle n el lugar donde quería m o t a r siempre han estado apoyando y creo que eso es parte fundamental de un equipo s naticada. I look at them like family man, like because they treated us like family since day one. Um, you know, my wife and kids are in the stands, like people are always coming up and giving gifts and taking pictures and just saying hi. They treat us like family so that, that, that's how I view them. I, I view them as family. I mean, to come here every day and have like, I don't know, a lot of people in the stadium is great for us. That's, that's, uh, that's what h e l p us, l i k 저한테는 팬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아니 작아졌었는데, 제 모습이. 삼성이라는 팀에 와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못했을 때더 박수를 받았던 게, 제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되고, 많은 분,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약간 관중분들이 와서 응원해주시면, 가슴도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힘인 것 같아요. 힘. 그 시즌 초반에 생각하면 뭔가 초반에 좀 난타 맞아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중석에서 팬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응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팬들이 없었으면 그냥 뭐 처음부터 망한 경기니까 에 하고 또 다음 경기는 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보고 그래도 좀더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자고 라 했던 것 같아요 원동력인것 같습니다 항상 야구장 많이 찾아주신데 마운드에 올랐을 때그 함성소리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팬이란 제가 항상 경기장에 웃으며 나올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구, 여기 프로와서 야구를 할수 있는 이유?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지 않나요? 팬이 있기에 야구선수가 있는 거고 팬이 있어서 야구 흥행을 지켜주신 거고 부모님 같은 존재지 않나 싶습니다 힘을 줄수 있는 분들이다 나에게 팬이랑 힘이 나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못하든 잘하든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힘이 좀더 나게 해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저를 위해서 단한 분이라도 박수를 쳐주는 분이 계시다면 어 저는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던질 겁니다. 네. 찐 사랑이다. 정말 안 좋은 순위에도 안타치고 루상에 나갔을 때 팬들이 응원해주는 저 이렇게 관중석을 딱 바라봤을 때아 정말 이 삼성 팬들 정말 찐이다. 정말 거짓이 없다. 정말 라이온즈를 좋아하는구나 자존심. 뭐 태군이도 늘 하는 말이 뭐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정말 진짜 열정적이고. 성적이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팀의 뭐 자존심, 자부심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마운드에서 힘을 낼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에서부터 계속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올해 좋은 경험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올한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더 좋은 선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세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실망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래도그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 삼성 라이온즈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 너무 열띤 응원을 해주셔서 네, 저희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같고 기대에는 못 미친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 하지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는 팬들도 계셨기 때문에 힘내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야구하는데 절대 잊지 않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음, 팀이 될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돕고 또저 스스로도 보여준, 보여주고 준보여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고 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올 시즌 조금 아쉬운 경기도 많았고 아쉬운 시즌이 된것 같은데 선수들 또저 준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이기는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cómo te quieres o r r e r No, no puedo quedarme aquí toda la vida, pero sí me gustaría estar aquí por mucho tiempo y eh, aprecio de que, de que ellos vean, puedan ver mi trabajo, puedan, quieran que, que, que yo siga aquí en el equipo y de corazón le, le agradecido con ellos y siempre dándoles gracias por eso. Fanáticos de Samsung Lions, eh, quiero que sepan que siempre estoy agradecido con ustedes por el apoyo que uh, nos sigan apoyando hasta el final. Que si no es t e año, v c el a but just it's been s m e of e s t years of my life, especially in this career of baseball a n my family as well. Um, we, we absolutely love e r e We l v e y o s and just t h a y a t o u t r a t us. I cannot thank you g y s n o u g h So thanks a n o t h e g r a t s a s o n and h uh, e f u l l y I can look f o r w a a n more. h f i a t h a n you for the year. a n k y o e s p p r o p u l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팀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동원 수가 3인가? 정말 이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사랑 주신 것만큼 팀도 올라가고 저도 좀더 잘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시즌또 마무리 잘해서 내년 시즌에는 좀더 올해보다 나은 성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원지 이제 5년 차가 이제 끝나가는데 삼성 라운지의 팬분들의 이제 사랑은 정말 찐이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올해 비록 성적이 안 좋았지만 정말 팬분들의 이런 응원에 저희 선수들이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겼고 내년 시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야구장에 와가지고. 매 게임마다 팬분들께서 야구장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와...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밑에 하위권에 있는데도 이렇게 야구장을 찾아와 주실까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위권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찾아와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야구장을 다 다녀오지만 저희 팬들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저희 팬분들을 이제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옆에서 또 뒤에서 잘 지켜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삼성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선수를 또 의샤이샤에서 또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춤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수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빛 시즌에 몸도 좀 만들고 부족한 점 보완해서 내년 시즌 준비하고 싶어요. 좀 작년, 제, 올해 이렇게 2년 또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선발도서한 단계 올라서긴 했지만 스스로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올해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운동도 많이 할 거고. 네한 단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내년에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큰것 같아요. 올해도 있으면서 뭐 형들이나 선배님들 보고 배운 거 배운 거나 이제 느낀 것도 많고 더 준비 잘해서 몸도 잘 만들어 와서 내년는꼭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올 시즌보다 잘하고 좀더 믿음을 줄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일단 올해 너무 죄송스러운 시즌이었고 저희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다시 는뭐 이런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초반부터 좋은 성적, 좋은 분위기로 좀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단 모두 뭐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올겨울 좀더 독하게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 라이언츠파크에 많이 찾아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어, 준비 잘해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독하게 준비 잘해서 잘 오겠습니다 올 시즌은 비록 끝이 났지만 이제 또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시작이 오기 때문에 어 또잘 준비해서 또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또올시즌또잘 마무리하면 내년 시즌도 있으니까 다시 내년 시즌이라고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올 시즌 마지막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너무 감사합니다